서량진 수산시장 왔습니다. 와이 바뀌었구나 많이. 이거 뭐지? 와 이거. 킹크랩. 요즘 킹크랩이 조금 싸죠? 오 랍스도 크고. 아 진짜 여기는 청주 와 타이거 대우 뭐봐 이거? 와. 그렇지. 주품이랑, 비에 불, 해산물, 천국이네. 진짜. 어, 맛쪽에도 지금 나오기 시작하네? 맛초게 응. 탕크림 맛있겠 킹크랩이 어마어마해 보인다. 응. 마스다 시간이 지금 밤 10시인데도 아직 문 닫거나 그런 가게 없이 활기가 많이 뛰고 있네요. 이야, 아 아주 엄청 크다. 놀래미! 어우 자연스 놀래미 이거 회 맛있거든요 만화 지금 또 여러분들 꽃게가 꽃게가 또 굉장히 또 맛있을 때죠? 숙회 어. 어, 이거 개 특이하게 생긴 개가 있네? 음. 어, 삼동. 방어가 이제 슬슬 먹을 차례라. 어. 야, 참치가 국내산 참치네. 방어, 예. 참치 방어, 섞어서 해드릴 수도 있어. 어, 이거 국내산 맞죠? 100%? 진짜 되 아, 이거 못쓰네. 음. 아, 그쪽. 예. 제 어. 맛있는데, 참치하고 방어하고 회는 참치하고 방어 오늘 먹어볼겁니다 그리고 꽃게 요거 탕 한번 먹어볼까요? 꽃게탕 음. 어, 좋습니다 이렇게 뭐 해나 음식 선, 어, 선정이 끝나면 어, 양념집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제가 얼마전에 보여드린 뭐 초장집 같은 그런 개념으로 어, 가서 드실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음. 자, 회가 나왔습니다 참치하고 방어하고 연어 음, 좀 서비스를 주셨고 자, 그리고 여기 특징이 여러분들 1인 이제 상차림 비용 4,000원인데 탕을 매운탕 같은 걸 주문하면 어, 4,000원 근데 탕을 주문하지 않으면 1인 6,000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, 우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, 서울 왔으니까 또참이슬에 어, 기가 막히게 해, 한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 어. 소주를 언제든지 저를 웃게 하는 것 같아요. 어, 도톰하게 해서 방어부터. 음. 아, 야, 고소하고 좋다 이거. 부들부들한 게 사실 조금 더 있어야 또, 더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좀 10월 중순으로 가는 지금 시즌부터 먹기 시작하니까 방어는 근데 맛은 좀 제법 들었네요. 자, 자 이번엔 참치. 아, 참치. 자, 자. 좋 자. 자, 자. 자, 자. 자, 자. 자, 자. 자, 자. 자, 딱 기름집에서 고소한 느낌이 많다면, 눈더랑어 같은 경우는 지방질이 적고, 저는 근데 또 먹을 줄 몰라서 그런지 지방 적은 게 그냥 맛있는 거 같더라고요. 이게 아마 근데 우리나라산 지금 국산이라고 지금 아까 하던데, 우리나라 배가 잡은 그 참치여서 아마 국산이라고 쓰는 거 아닌가. 제가 제 추측이에요. 확실한 건 일본 가는 절대 아니라는 거. 박어라. 그리고는 연어 이세 개의 특징이 좀 비슷하면서 다른 거셋다 약간 도톰하게 썰어서 먹는 특징이 있고 이제 부드러운 식감 또 우럭이나 이런 게좀 약간 좀 쫀득한 식감으로 좀 찰지다 이렇게 먹는다 그러면 약간 좀 도톰하고 큼직하게 해서 부드럽게 입안 간득자 씹는 그런 메요 아. 자, 이제 지금 좀 맛있게 먹고 있는데, 근데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. 이게 제가 같은 초장집이랑 좀 다르게 이곳은 뭐 아무것도 없네요. 집에서 주시는 좀 반찬들. 네. 음, 당, 상추. 마늘도 지금 보니까 상태가 조금 끊지 말라 있는 게. 에이. 조금 이제 아쉬운 건 있어요 내가 편리한 대로 그대로 정말 굉장히 다양한 생선들을 신선하게 바로 먹을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반찬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<웃음> 이건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. 아 그리고 이제 탕 같은 경우는 제가 꽃게를 탕을 끓여달라고 했는데 탕 가격은 또 따로 넣어서 끓여준 가격은 또 따로 받습니다 네. 그래도 일단 회는 맛있으니까 <웃음> 와사사와우는 와. 음. 와. 맛있다 진짜. 음. 자 꽃게탕도 나왔습니다 어우 가을 꽃게 아주 기가 막히죠 아, 아 요리 완성은 확실히 좋은 재료인 것 같아. 이철, 꽃게 자체가 맛있으니까 이거는 뭘 해도 진짜 맛있게 끓어내는것 같아. 와. 와. 아, 나이 들어가서 그러나 점점 국물이 좋아져 진짜 아. 우 와아 어... 지금 이 시즌에 꽃게 꼭 드셔야 합다는러 진짜 맛있네요, 와 국물 미나리 시원함이라 해가지고 반찬 안 나온 게이탕 하나에 지금 마음이 좀 풀리네요 어... 아, 국물에 한잔 합시다 싸싸싸 아아 아, 이 된장 느낌의 꽃게 국물에, 살짝 비비듯이. 잘꽉 찼어요. 아... 어... 자 여러분들 너무 배부르게 오늘 좀잘 어, 먹었습니다 아, 방어회도 맛있었고 특히 꽃게 어, 지금 가을 꽃게 어, 탕으로 끓여내니까 와 어, 진짜 매력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무랑 미나리랑 해서 된장 육수 느낌에 시원하게 딱 꽃게탕 해가지고 끓여주니까 술안주로도 좋고 해장할 때도 이것도 좋을 것 같고 어, 진짜 오늘 너무 만족하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, 오늘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우, 잘 먹었다.